FM 89.7MHz, 여수 105.1MHz, 광양 105.7MHz, BBS 광주 불교방송입니다. HLDP BBS, 불교방송.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. 뉴스 뉴스를 TV와 라디오로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.